안녕하세요. 월라신당의월라입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영상이 좀 올라가는데 어떠세요? 어.. 재밌어. 내가 봐도 내가 재밌어. 어, 피디님은 <웃음> 어때? 내 영상? 아, 재밌어요. 어, 재밌어. 동작님이 어. 너무 재밌으셔서 음. 저도, 저도 즐거워요. 음. 이 질문하는 사람도 즐거, 즐겁더라고요 음. 벌써, 벌써부터 즐겁나봐. 잡구영 알아? 자구영 삼촌 자구영 알아? 자꾸 자꾸 보게 되는 영상을 자꾸영이야내 <웃음> 영상 자꾸영이야 그렇지? 자꾸형. 자꾸형이라 그래. 자꾸형. 아, 응. 선생님 만드신 걸 말씀. 아니 우리 동자가 자꾸영이라 그래. 자꾸형. 아, 아, 벌써 신나셨군요. 좀 응. 아, 신난 기운에 응. 저희 궁합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궁합 불러드릴게요. 네. 롤도 몰라? 네, 네. 롤도 알수 있어요 이 남자 같은 경우 되게 가진 것이 많다 이렇게 보여요 어떤 게 가진 게 많아요? 재물도 가진 게 많고 자기가 이루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인복도 많다 이렇게 보여요 음. 그리고 보면 은 여기 여자 같은 경우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한것 같아 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면 남자가 여자를 조금 보듬었다 요렇게 보여. 음. 어그 여자를 갖다가 어왜 이렇게 둘이 보면은 측은지심 그다음 에 동변사녀 요런 게 들었다. 음. 그래서 둘이 보듬었다 요렇게 보이거든. 음. 그 인복이 많다는 게 주변 내 지인들 인복이 많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나 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주변 주변들 어 주변들의 좋은 사람들이 인복이 많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어울리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되게 추워. 왜 추울까요? 몰라. 내가 지금 한기가 드는 게, 어, 지금 보면은 지인을 물어봤잖아. 지인을 보면은 되게 인복도 많고, 사람도 많고, 즐거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 네, 네. 어, 그리고 도움도 주고받고,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네. 가족을 얘기해서 추운 거 보니까는 가족들이 너무 춥다. 아우, 싸늘하고 소름 끼친다. 이래. 어, 그게 뭔가 가족과의 뭐가 문제가? 그런 거 같아. 내가 지금 보면은 내가 삼촌이 지금 봤으니까 알잖아 내가 자꾸 삼촌 올 때부터 뭐가 자꾸 떨어지고 마이크 뚜껑이 떨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어디서 떨어졌나 봐그 떨어진 게 인생살이 중에서 내가 이런 자리 있다가 낙하 했다 있다? 요렇게 보여 끊어졌던지 떨어졌던지 자꾸 보고 자꾸 아까부터 자꾸 떨어져 삼촌 좀톡 떨어졌어? <웃음> 그래 뭐가 자꾸 자기 자리가 요렇게 있었는데 요렇게 톡 떨어졌다 요렇게 보여 그리고 여자를 놓고 보면은 생일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 보면은 이 남자가 여자를 품었다 요렇게 보여 여자도 근데 남자한테 안겼다 요렇게 보여 소로 음, 음, 보면은 되게 인생살이가 그냥 남자도 이 여자에 대한 무슨 측은지심? 이런 게 있어.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측은지심.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품어줘야 되겠다.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자도 이 남자를 봤을 때 나이 차이는 나지만 되게 안쓰럽다. 어, 그리고 좀 정신연력과 생각 자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 아, 그래서 통하는 게 많다. 아니, 나이 음. 차이가 너무 진짜 많이 나잖아요. 음.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나는 건데. 음. 그래도 이제 서로의 그 사랑이, 사랑 음. 때문에 이렇게 음. 좀 마음이 통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 조금 특별해. 어 특별한 사랑이다. 요렇게 보여. 그냥 여자랑 남자를 만나서 그잖아 외모도 보고 돈도 보고 매력도 보고 뭐 몸매도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아까 내가 동변상년 측음시심이라 했듯이 마음 안에 뭔가 끈끈한 게 들었어. 어 뒤게 땡긴다? 서로 땡긴다? 뭐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요렇게 보여. 오, 음. 신기하다. 음. 아니 그렇게. 저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나면 사실 응. 사랑하는 감정이 과연 생길까? 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거보다 더 기뻐 어 응. 그렇게 막 진짜 우리가 일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외모적이고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속으로 진짜 절절 끌어오는 그런 게 있어 그냥 음 모르겠다 서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응 서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어... 보여 응.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응. 보면... 가족이 아까 환기가 들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극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극복 안될것 같아. 소름끼쳤어. 어, 응, 그 소름끼쳤어. 안, 응, 응,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안 좋아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상 그래. 소름끼친다 그래. 어... 치가 떨린다 그러고 막 지금 내가 지금 정말 닭살이 돋아. 그게 뭔가 이 남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문제가 있어. 음, 지금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주관과 직관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강단을 지고 살잖아, 사람이. 그랬는데 남자로서 좀 강단이 조금 부족해. 요래도 헬렐레, 저래도 헬렐레, 이래도 헬렐레. 요리 같다, 저리 같다, 이리 같다, 요리 같다. 아, 진짜. 음, 음. 일적인 면은 어때요? 이분 그러면? 일적인 면은 지금 보면은 원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 가진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다. 돈도 많다 그랬지? 네네근 그런데 조금 뭔가에 의해서 멈춰졌다. 음. 응. 근데 다시 지금 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 응. 2023년에는? 응.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응, 응. 오. 요렇게 보여. 응. 다시 일어나면은 본인의 자리 그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음, 그게 뭐야? 이런 게 있어. 이런 말이 나와. 전화위복? 음, 응, 전화위복. 음, 이런 게 있어. 오, 음. 사실, 뭐, 그,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음. 누군지 모르니까. 음. 이미지가 조금 실추가 된건 맞아요. 음, 음. 그걸 이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음, 음. 아, 회복되면 계속 올라가고, 음. 잘 더. 잘될수 있다? 응, 잘될수 있는데 그게 봐봐 운기는 지금 보면 은 이렇게 보면 은잘될수 있고 전화위복의 단계가 있는데 네. 본인이 문제가 있어 항상 뭐든지 운이라는 게 운이 들어와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꽃을 못 피는 거야 음... 근데 그 운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심리적으로 좀 미약한 게 들었어 어떤 게요? 우울감이나 뭐 무기력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들었어 음. 그것만 잘 극복하고 가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 어, 어.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막 나도 손이 막 발발 떨려 손이 떨리고 발발 떨릴 일이 있었나봐 음. 음. 그러면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음. 더 질문해 볼게요 음. 남자분은 음. 개그맨 박수홍 씨에요 음. 그리고 여자분은 김다혜 씨라는 분이에요 요러, 요렇게 생기셨어요 음. 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응. 했는데, 사실 어렵게 했어요, 결혼을. 응. 그 부모, 그, 뭐 선생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모. 밑에 휴지 있지. 어, 어, 왜 이렇게 밑에, 눈물이 나냐? 좀... 어, 짠하다, 뭐가, 그냥. 이게. 사실, 박수홍 씨가. 응. 어 그냥 음치. 언론상에 나온 내용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음. 가족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음. 그렇게 해서 뭐 결혼도 엄마가 점쳐주는 사람 그리고 <웃음> 결혼도 한 마음대로 못했어요 박수홍씨가 어머니가 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어? 노예처럼? 어, 저는 그냥 언론상에 어. 나온 거를 그냥 어. 말씀드린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이 김다혜씨도 어렵게 결혼을 해서 누수는 봤어 법정 공방 어. 그 형순간 모신가 응그그 그, 그, 그건 너무 딥해가지고 응. 얘기를 그건 안 드릴게요 그냥 응. 그래서 선생님 짠하다 하나 이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결혼했어요 부모 없이 결혼했어요 을 응. 아무튼 저 박성 씨 측은 이제 부모랑 이제 아이에 그래서 이제 안 모시고 아마 이분들끼리 아마 작게 결혼을 하셨을거예요 응. 그래서 선생님 계속 짠하다 그냥 말하면. 슬퍼 슬픈데 펑펑 우는 게 아니라 후 느낀다 혼자 삭힌다? 이런 울음이야 불쌍해 되게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 어, 근데 응.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만 돼도 응, 응. 어, 두분잘지내 잘 있어. 어, 응. 그러면은 상관이 없죠 사실 어. 그러면은 이분들 뭐, 지금 박성씨가 사실 나이가 좀 많잖아요 응.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녀, 자녀 하나는 보여 하나. 하나는 보여 어, 하나는 보이고 이 사람이 지금 남자를 보면은 자녀를 여자한테 여자 관상에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 네, 네. 관상에 애기가 들었어 근데 그게 남자잖아 알잖아 네. 이게 스테미너좀 관리 좀 하고 자기가 보면 지금 심신에 대한 미약도 들어있고 뭐 무기력한 게 있어 근데 노락하면 반드시 자손은 있다 응.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몇년 안에는 뭐 자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응, 거죠 응. 자손이 있어. 음. 그러면 이두 분은 계속 잘 지내는 거네요? 음. 그러면 앞으로도 뭐안 음. 좋은 일 없이 그냥 꾸준히 음. 잘 지내겠네요? 이 틱에 보면은 여기 뭐사주는 모르지만 이 여자가 개유색, 여기 닭띠이 여자가 보면은 틱에 야물딱지다 그래 음. 그리고 말빨이 세 말빨이 세고, 틱에 당당하고 꼿꼿하다 이렇게 음. 보여 그래서 틱에 보자를 잘할것 같아 아, 박수홍씨를요? 음. 음, 음, 음. 그러면 잘하면 그러니까 그 김달 씨 기운도 있네요 박성호 씨가 잘 되는 응, 거는 그래서 이 남자도 마음을 조금 어, 강단을 잡고 강하게 이렇게 끌고 가면은 진짜 전화 위복. 이게 위기가 기회로 아 올수 있어. 자기가 겪었던 모든 네네. 것을 이렇게 타복 타복 트라우마를 다 밟아서 이기고 네네네. 다시는 근데 그 가족들과 미안하지만 손절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 로 음. 근데 사실 너무 안 좋긴 했어요. 난중에 일어서면은 스스로 무릎 꿇게, 스스로 사과하게, 스스로 아, 뉘우치게. 그분들이. 응. 어. 나 음. 정말 박성 씨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웃음> 어? 그러면은 박수홍 씨가 어? 그 가족들이 반성하고 뉘우치면 어? 언젠가 다시 받아줄 수도 있,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말릴것 같아. 아. 어.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어. 너무 왜냐면은 내가 갇혀 있던 세상에 이제 다른 세상을 봤잖아 음, 네. 그거를잘 만들어서 꽃밭을 가꾼다 이렇게 얘기할게 너무... 잘 가꿔서 이쁜 거 보고 난중에 정말 진심으로 다가와야 풀리지 네. 남자가 안 풀려 근데 마음에 항상 있어 가족이 놓치를 못해 아이고, 응. 참, 그래서 아 근데 박성 씨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응, 응. 이 놓는 게 쉽지는 응. 않았을 거예요. 응.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가족 뭐 그건 그거고 이제 박성홍씨 개인적으로는 뭐 조심해야 될 점이나 뭐 김다희 씨도 마찬가지로 이 부부한테 뭐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난 없다고 봐. 박성홍씨 같은 음. 경우는 경, 음. 건강, 심리 음. 뭐 이런 우울감 이것만 관리를 잘하면은 둘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될것 같아. 음. 그래서 좋은 기운을 서로 서로 나눠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나쁜 생각만 조금 줘버리면은. 다른 건 없어. 부다행이네요 응. 저는 응. 이게 되게 뭐 이이부부가안 좋다고 할까 좀 걱정을 했어요. 이는이게잘된이 <웃음> 같아. 왜냐하면은이람이봄이 돼서 겨이이 지나면 농사를 은이부분이부이렇게 갈아엎잖아. 이런모습이다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흙을 다독다독 이렇게 다듬고 둘이 서로 꽃씨를 하나하나 심어가면서 이쁜 꽃과 이쁜 열매 수확을 얻었으면 좋겠어 응. 그러게요 진짜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응,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